좋아요, 좋아요, 구독,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결혼을 앞두었는데 코를 너무 심하게 굽니다. 제가 체중이 좀 늘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음. 인터넷에 파는 뿌리는 약도 써봤고요. 음.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?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나요? 음. 고민이 많아 여기에 남깁니다. 그러면은? 결혼을 한 앞두고 있으면 이제 아내가 임신할 것도 생각해야 되고 태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출산 후의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갈 길이 그쵸? 많아요. 어, 어. 네. 이제 신랑한테 창피할까 봐서 이제 막상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는데. 그렇죠, 그렇죠. 뭐 결혼을 앞두는데 설마 뭐6 0은 아닐 거고. 음. 뭐 20대나 30대 초반쯤 됐겠죠. 그랬죠. 이미 오랜 전부터. 풀을골랐는데 음. 아, 음. 너무 심하게 골인다고 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20, 30대에 결혼, 결혼을 안한 이혼들이, 네. 아가씨들이 네. 너무 많아요. 근데 그 요새 그, 그 아픔과 통증을 이겨낸 그 인간 승리 수술이 있잖아요. 이 양악 수술이라고 교정하고 <웃음> 막 이런 것들 교정 양악 네. 그래서 더 많은가 봐요.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아. 여기 보면 이제 그 답변들이 두, 음. 독특하게 세 개나 있어요. 보통은 한 개밖에 없대요. 음. 자, 근데 답변이 모뭐 치과에서 다뤘군요. 모 음. 뭐 제품을 선전하면서.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병원을 가봐라 지식인에 올려봐야 뭐 해결할 게뭐 있냐 음. 병원 가봐라 <웃음> 그게 사실은 맞는 답이죠 어떻게 어. 보면 어, 병원을 가든 연구소를 오든 뭐 하여튼 해야지 지식인에서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또한 분도 정답을 말씀하시네요 네. 걱정되시겠어요 일단 그. 병원 가서 정확한 원인을 알아본 다음에 방법을 아. 알아보시면좋같네요그지 아, 그, 원인을 알아보라 아, 어. 그런 얘기를 세련되게 또 하신 네. 분도 있네요 원인을 그러니까 알아봐라는 우리의 얘기인데.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병원 가면 원인을 잘안 알려줘요. 음. 병원 감잘 알려줄 것 같은데 음. 사실은 안 알려주잖아요. 음. 알려주는 사람도 있죠. 음. 음. 수면당검사 결과지를 그 비싼 검사를 해갖고 왜 이런 그중증무업이 있대요? 뭐큰 얘기는 잘 안하고요. 심하다고는 하더라고요. <웃음> 그러면서약학기를 쓰라고 하더라고요. 많는 얘기가 태반. 그다음에 가끔 이제 혀가 크다고 하더라고요. 음. 이제 뭐어 턱이 작아서 기도가 작아서 음. 뭐 그런. 기도가 얘기를. 뭐 태생적으로 좁다 어, 뭐 이런 어, 얘기하고. 기도하고 뭐 살이 쪄서. 가면 음. 하는 얘기가 사실은 뻔해요어 그러니까. 살 쪘네요. 음. 나이 들어서 그래요. 음. 어 구강이 작아요. 음. 뭐 하튼 그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거죠. 음. 근데 해결 방법은 뭘까요? 수술이나 양악기잖아요. 그러니까 수술이나 양악기를 할수 있을까요? 이 젊은 결혼을 한 아가씨가, 아가씨가? 양악기 이렇게 하고 어떻게 자요 신혼인데 수술을 하고 하... 그 아니, 아가씨가 수술... 그 목구멍을 도려내는 수술 을할수 있을까요?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모치과의 응, 땡땡은. 응. 혀를 더 밀어넣는 장치에요. 그, 그 장치가 되게 두껍잖아요. 안에, 그렇죠. 그렇죠. 안에 그렇죠. 조절기가 있어서. 네. 그런 거를 쓰면 안 되거든요. 속상해, 속상해. 네. 그래서 우리가 병원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. 그렇죠. 제가 이 청진기 음. 그냥 사실 이렇게 들어도 될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음. 스마트폰으로 그냥 들어보지만 음. 소리가 너무 작은 사람들은 청진기를 음. 대고 스마트폰에 탁 대고 들어보면 음. 음. 이 호흡 상태를 음. 알수있더란 거죠. 음. 그리고 원인이 소리에 다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요. 그 내가 소리를 이렇게 대보고 이렇게 대보고 여기를 눌러도 보고 뭐 고개를 제껴도 보고 다양한 자세에서 내는 소리가 따로 있거든요. 아다르고 어다라는 말은 음. 정말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아어 분명히 똑같은 목구멍에 나온 소리인데 소리가 어떻게 틀리라.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. 아. 명언 나왔어 명언. 코리 소리는 음. 정말 그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음. 음. 소리를 들어보면 알수 있다. 소리 음. 녹음해 가지고 보세요 음. 그게 답이에요. 네. 수술 안 하고 양악기 해서. 네네. 음.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